하나 둘셋 소스 먼저 마늘파루 하나 고춧가루 하나 하나 둘셋네개만 네 요리당 하나 둘 후추 짠! 와! 마늘 우와. <웃음> 잘 익었어 누가 봐도 안 익었는데 이 상태로 그냥 드실래요? 이따 먹겠습니다. 아, 야 냄새 벌써. 그렇지. 어? 어. 마지막은 뭐? 깨! 깨! 맛있으니까. 아, 와, 야한 음... 점씩 먹어보자. 한 잔에 한 점하기 어때요? 안 그러면 진짜 엄청 먹을 것 같은데 우리. 한 점에, 한 잔에. 큰거 한... 고르지 마세요, 형님. <웃음> <웃음> 차곡차곡 싸서 먹어야지, 탑처럼 또. 미널. 그래. 올라와줘, 이렇게. 와. 아. <웃음> 음. 와. 맛있지? 아. <웃음> 내가 따라줄게 어오 대파 죽이네요 아 뭐만 따르면 이렇게 뭐한두 장씩 먹으면 없어 맨날 야 오크통 맥주를 하나 사야겠다 오크통 <웃음> 그죠? 아니 집에다 이거 저 하나 나야겠어. 아니 누가 그거 생맥. 이거 사천해 줄 수도 있어. 기다려봐. <웃음> 아 너무 좋다. 아아 아. 아니 맥주를 아 끊어 먹지 못하겠어. 아아 아. 맛있다. 방송 보시는 분들 아마 이거 볼 때는 처음에 영상 틀어놓고 잠깐 멈췄다가 맥주 꺼내서 음. 이거 보면서 맥주를 먹어야 돼요. 그쵸? 음. 음. 아, 음. 아, 마늘 너무 잘 죽었다. 맛 괜찮아요? 음. 아, 너무 괜찮네요 진짜? 응 진짜 괜다아 맥주 먹는 속도가 엄청 빨라지겠는데? 우리 그때 그 훈제 한참 있잖아요 편의점 아까 백건. 얘기한 거그동원 네. 거였지 네. 그거 먹을 때 보다 훨씬 맛있다 훨씬 음. 고기가 그렇죠 사육감이 좀 응. 있죠 씹는 마음이 어, 진짜 맛있다 뭐. 어떻게 생물이랑 비교하겠어요 그러니까. 바늘이 없었으면 되게 서운할 뻔했네요. 오, 마늘 맛있네. 고운 건가? <웃음> 육종 마늘을 좀 사다 올까? 여기, 기... 아까 우리 시장 갔다 오는데, 네. 그 앞에 육종 마늘 팔더라고. 나봐, 음. <웃음> 이거 아까 먹으려고 이놓고서 이거 먹고 있어. 아 욕심쟁이야. <웃음> 놀라운 게 마늘을 언제 나 형쪽으로 모은 거예요 이렇게 <웃음> <웃음> 하나 주고 우리 <물이>? 형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많이 이렇게 주니까 기분이 <웃음> 좀 별로다 <웃음> 잘라겠다 <웃음> 마음이 되게 앞서거든요 지금 막 급하게 먹고 싶어서 근데 그러면 안될것 같아 참고 있어요 천천히 먹으려고. 오돌뼈가 걸려놔 응, 오돌뼈 4개밖에 없어요 응? 4개 다다른 아, 오돌뼈가 있어 그, 나 하나 먹었고 형 하나 먹었고 이제 두개남았요 응? 내가 문제 줘 너. 그냥 쪼아큰거 입에 응. 들어가는 거 어떻게 <웃음> 아니 다 먹은 거뭐 없어? 오돌뼈? 여기 응, 있네 한두개 있어요 두개아 네가 아까 이렇게 발라놓은 거 있었잖아 아 그건 요거 하나 응? 발골한거 이거 응. 야, 이거 먹어 근데 어릴 때는 오돌뼈 에 소주 한잔 먹는 게 그렇게 맛있었는데 음. 뼈를 못 죽겠어. 아... 그 옛날에 숭실대학교 앞에 지네라고 인 있었거든요. 지네. 인 거기가 뭐 오돌뼈 오돌뼈를 한 이만큼을 포차 음. 볶아줘요. 아니 그러니 대학생들이 가는데 뭐 그런 주막 같은데였는데 원래는 그그 그 이버가 그 시장에서 원래 하시다가 근데 손님이 자기 손님이 너무 많으니까 눈치 보여고 따로 빼서 나온 거예요. 근데도 음. 비어 터지는 거야. 어허. 이제 그러면 우리, 우리 가면 술값이 없잖아요. 그러면 설, 이제 눈치 야. 보다가 설거지 쌓여있잖아요. 그럼 가서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설거지 막 하고 있어. <웃음> 그러면 그 설거지 다 해놓으면 니모가 막걸리 하고 막 주는 거야. 오돌뼈하고. 거기가 주, 주가 묵. 묵하고 오징어전하고. 오돌뼈하고, 저, 제육볶음이었거든요. 옛날에는, 이게 술집 가면은, 술집 이모나 사장님하고 되게 친해지면서 서로 뭐, 뭐도 어. 먹을 것도 그럼. 나눠 먹고, 메뉴 외에 딴거 해주고, 막 그런 낭만 있었는데. 지금 그런 정이 없어. 요즘은, 제가 술 먹고 도망치지 않을까. <웃음> 그때 그 불백이 4,500원, 4,500원. 4,500원에, 소주 한병에 700원. 와. 그니까, 원래, 5,000원만,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5,000원만 갖고 와도, 이모가 200원 빼줘. 너 그러니까 혼자 가서 먹어도, 이제, 배고파서 안 나보다 그래갖고, 그, 불백에다가, 내 그거 주고, 찬밥 있으면 찬밥도 비벼서 먹으라고 막 던져주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대학생들이 모여서 단체로 먹어도, 거기서 5만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상두개 붙여놓고. 크라우드. <웃음> 대학생 때는 진짜 생각해보면, <웃음> 그냥, 뭐, 화채 하나 시켜놓고, 아니, 국물 하나 시켜놓고, 계속 국물만 다시 달라고 그래갖고, 저는 계속 먹었잖아요. 그, 감자탕집 가가지고, 음. 우리, 나는 친구들이랑 감자탕집을 갔거든. 음. 그 감자탕 하나 시켜놓고서 그거에다 소주를 먹는 거야. 계속 먹죠. 음. 그럼 이제, 육수, 계속 육수만 넣어달라고. 그래서 그거에다 술먹었 있어요. 음. 나는 그냥, 그, 그 지인에 가면 돼요, 그냥. 음. 우리는 그냥 음. 지인에 가면 됐어요, 그냥. 돈 없으면 그냥 새우깡 타서 숭실대 가는 거고, 돈 조금 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지인회로 가는 거죠. <웃음> 그 둘이서 만 원만 있어도 먹고 우니까 <웃음> <웃음> 진짜 좋다. 만원 지인회야? 지희. 지희네. 막내딸 이름이 지희였는데, 음. 그 막내딸도 거기서 알바를 했었거든요. 음. 나보다 한살만았나두살만았나그 <웃음> 이모님. 남편분도 나와서 계셨는데 음. 그 베트남 그 참전용사였단 말이에요 아, 그 예, 빡시네 그 다리에 총알이 7개가 박혀있어요 빡시네 음. 진짜 말 한마디 안하고 눈빛으로만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그렇게 무서워 그래서 그 아저씨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근데 희한하게 우리하고 얘기를 막 하더라고 음. 그 대학생들도 그 아저씨랑 얘기 안 했거든요 그아저씨 얘기를 안해 그냥 근데 와서 일물 그. 아, 이모가 음식 한거 갖다 주고 서빙만 하시는 거였요 다리가 불편하셔갖고 음. 이렇게 쫄뚝거리시면서 오거든 음. 그래서 아주 궁금해갖고 이제 아침 이런 말 여쭤보긴 뭐 하는데 다리 왜 그러시냐 고 그랬더니 어 여기 총 일곱 개 박혔어 그러는 거야. 그살아 계신 것도 대단하시네근총몇 박혔어? 어때? 일곱 방이나 박았네. 뺐죠? 음. 아니 못 뺐대. 구멍이박혀고어을 어, 거야 아마 쇠라서 뺐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기억은 없는데 첫발 맞았을 뺄어. 때는 진짜로 벌에 쏠린 줄 알았대. 첫발엉덩이딱 맞았는데 벌에 쏠린 줄 알고 딱 쳤는데 응. <웃음> 봤더니 피가 주르륵 속속에 다 묻어있더래요. 그, 이렇게 딱꽂었는데 구멍이 몇 개가 나있더래요. 안 아팠어요 그랬더니 진짜 벌 쏘인 느낌이었다고. 몇장더 갖고 올게? 갖고 와야지. 네. 뭐하고 어 아직 안 갔어? 네. 네. <웃음> 아직 시간이 안 돼요 <웃음> 벌써 인느낌이라고 그래도 거기서 돈 많이 벌어서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뭐 장사하다가 다 까먹었다고 <웃음> 그게 만약에 총을 맞으면 그러니까 부상이잖아 그러면 다시 집으로 되돌리나 아니면 거기서 군생활을 다 마치나 그 인기를? 우리 <웃음> 가서 하죠 우리가 가서 수 있냐 집으로 가는 거죠 여 가서 해줘야겠죠 해줘. 그 나라에서 직원을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외국같은 경우에는 참전영사나 이런 분들 대해서 복지가 엄청 좋잖아요 복지도 좋고 종병을 표하잖아 우리나라는 하... 거기까지 <웃음> 더 못살잖아 <웃음> 그래도 어르신들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봉사활동 그러니까. 하시고 그냥 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거 하신 분들 어? 잘 먹고, 잘 살고. 아니, 친일파 자석, 자손들은 무슨, 어? 몇 억씩 재산 있고. 몇 억만 있어요? 몇억몇조씩 있고. 국가유공자들 뭐한 달에 뭐 얼마, 1 0 0만 원도 안 나온다며. 그것도 돈으로 산대잖아요. 하, 참. 열받는다. 어데껄죽이을 아, 돼요? 응, 음, 아깝다. 그래서 지금 응. 더, 솔직히 더 먹을 수 있는데 아껴먹고, 응. 아껴먹고 있는 거잖아 지금 우리가 있는 거야. 우리 이러지 맙시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요 <웃음> 돈도 없고 가오도 없어 <웃음> <웃음>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절대 이 삼겹살을 먹을 수가 없다 <웃음> 난천덕꾸러기야아 <천독구라리야. 웃음> 아. 아. 어, 오늘 맥주가 달다 음 <웃음> 내가 서른 살 때까지는 연락을 했고 지냈었는데 지내? 네지희하고다 연락됐었어요 친했습니다 뭐 가게 오픈은 오픈하고 가고 <웃음> 빨리 받아요 <웃음> 크라우드 라우드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좋은데요? 그쵸? 응 음.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죠 세주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웃음> <형은> 늘 <웃음> 여기 네. 자리가 누가 누가한테 <웃음> 당기고 <웃음> 난늘 외로워 지인의 시즌 2호점이잖아요 <웃음> 정한내 <웃음> <웃음> 맛있다 그지? <그치>? 맛있어 <웃음> 그냥 굽는 거 보다 나아 음. 굽는 거 굽는 거 나름대로 맛있고 그치 그 맛이 또 있는 거고 약간 취한 것 같은데요? 어좀 취했어 <웃음> 이거 만약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음. 이쯤에서 다 보고 있을 때 우리가 무슨 말 하기를 바랄까? 이거 한번 해줘. 혹시 모르니까 음.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술 드시는 분들 있으면 은 함께 건배 한번 하시죠. 원래 그런, 아, 시, 아, 그런 그... 시그니처 있잖아요. 형님 아, 형님도 한잔 하시죠. 이런 어, 한잔 같이 한잔 합시다. 이런 시그니처 있잖아요. 우리도 만들어야 돼, 이런 건. 그렇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 일단, 아직 만들기 전이니까. 한잔하십쇼. 여러분, 같이 드시죠. 하나, 둘, 셋. 건배. 미하여. 건배, 미아해요 나, 불라불라 이거, 소변통 그거예요 <웃음> <이거> 미리가 적혀있어. <웃음> 소맥! 아, 나 큰일 날 뻔했네. 아, 나, 씨, 배드폴스 쳐. <웃음> 아, 나 큰일 날 뻔했네. 지금 방금 전에. 그, 소맥 비율 아니야. 아, 그래요? 소변통에서 올라올 뻔했네. 아, 나 미치겠네, 뭐 소변 안 <웃음> 이게, 이거, 그, 용량, 용량. 보이지도 않는구만, 내 눈에는. 용량. 용량 보이지도 않아. 보이는데, 왜, 50, 85, 100, 120, 140, 1 6 0 m l 꽉 차면 1 6 0 m l 네 뭐가요, 꽉 차면? 음. 그럼 음160 받아오라는 거예요 <웃음> 야, 이씨. 와, 이씨. <웃음> 야, 이거 드세요, 이거 드세요. 이거 드세요. 이거 해보래. 이거 내음세요 아... 동담아가 그렇게... 네. 진담으로 하지.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 <웃음> <웃음> <웃음> 이거 재밌게 만들어 놨는데, 거걸또불한번살짝켜겠습니다 <웃음> 일단 피지마. 그거좀 뜨뜻해야 돼. 지금 약간 기름 올라올 때불좀 해야 돼. 간바스야 음, 음. 징, 징, 징, 아, 네, 기스칸. 채도 좋아하잖아, 얘. 음. 동경님이. 동경님 채소 많이 먹어. 예. 그리고, 누구보다도 동경님이 이거 채소 많이 먹어야 돼. 지금, 우리 중에 제일 몸무게 많이 나가고. 음, 음. 아, 소리. 소나기네, 소나기. 이정도옷다졌지 뭐. 빗소리, 뭐. 그아 듬듬듬, 잘잘잘잘 잘. 듬듬듬, 한번 까지 봐요. 아 까지. 듬듬듬. <든든> 아 마늘 왜 자꾸 드리블하고 싶지 이렇게? 형 <웃음> <웃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형이 <웃음> 마늘 드리블 알려줘가지고. 시원하게 부을키만 고기가 기름을 먹었다가 다시 뱉어요. 음. 무슨 소리, 거. 형님, 잠깐만요. 어디 아프, 안 좋은 거 아니죠? 하수구, 하수구. 내 뱃속에 하수구가 있어요. 하하하하하하하. <웃음> 잠시만요. 소변통에 소변 부을게요. 160ml로. <웃음> 난 120만 줘. 알겠습니다. 눈큰 보여? 어, 진짜야. 어, 그러네. 어, 진짜 120... <웃음> 어 그냥 따랐는데 <웃음> 120이야. 아마 여러분들 또 보면서 또, 아, 왜 건배 안 하나 할수 있어요, 지금. 음. 음, 그렇지. 네, 안녕히 시죠 나, 술이 올라오는데. 내가, 그럼 내가 건배하고 형이, 위아이 형이 브라보 해주세요. 음. 하나, 둘, 셋. 건배. 브라보. 아, 위아이부터 하고. <웃음> 안 맞아. 야르! 알아! 야르! 야르! 취했다, 형. 큰일 <웃음> 났다. <웃음> 아, 이액주 취하네. 아. 아, 오, 좋다. 아, 드랍트가 뜻이 뭐예요? 어? 드랍트가? 드래프트. 드래프트. 그러니까 그응 달아 미끄러지는 거. <웃음> <웃음> 그건 드리프트 아니야? <웃음> 매끄럽다 뭐이 여기서냐? 아니야? 네? 뭐이프트가 뭐냐면, 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뭐, 뭐니 뭐, 뭐, 처음, 초안, 음. 뭐 이런 느낌, 첫, 그러니까 뭐 걸리지 않을까, 뭐랄까, 깨끗한, 깔끔한, 뭐 이런 거, 파이팅, 그러니까 음. 처음에, 처음에 시작, 약간 이런 느낌, 클라우드, 드래프트는 클라우드, 클라우드의 첫 시작, 음. 이렇게 음. 본아 맞네, 그 야, 형, 유학파였잖아요, 초안. 이시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 이런걸 드리프트는? 드리프트 확 드리프트? 드리프트? 그렇게 해서 <웃음> 미끄러질 수 없다 하면 안되네 이게 못살리 그런 영어 실력으로는 절대 외국인과 <웃음> 영어를 <웃음> 대화를 할 수가 없다 이거 이거 누구, 드래프트 거? <웃음> <웃음> 어. 트림, 트림 누가 제일 크게 한는만 해볼까요? 아, 안 돼요. <웃음> 아이, 진짜, 형. 어차피 끌, 잖자 여기서 구독자 3명 나갔어, 지금 3명 나갔어요, <웃음> 지금. 둘, 겁나 커. <웃음> 아이. 아, 웃겨. 아, 수, 아 끝났네 벌써 아술 없.. 맥주 없잖아요 드래프트 어... 100만 주세요 yeah. 아우, 야. <웃음> 예 아이고야 뭔소리 이제 시작인데 아술 빼라 지금 응. 음. 네? 술빼술빼술 빼. 술 빼가 찼어 아 너무 맛있다 응음좀 뭐가. 아껴 먹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 아, 그리고 내가 아까 너 봤는데 한잔 먹고 두번 먹었어. 진짜너한번 그랬어. 네가 네 입으로 한 잔에 한 점씩 먹자 그랬잖아. 네. 내가 봤어, 도 그리고 너 가끔 보면 아예 코 쳐박고 먹을 때봤어 <웃음> <웃음> 이게 계속 이렇게, 이렇게. 근데 그거 조심해야 돼. 근데 여기 코 쳐박고 먹을 때 언제인 줄 알아요? 언제? 이쑤시개 걸렸을 때. <웃음> 이쑤시이 걸리면 코 박아야 돼요, 진짜. 예? 네? 아, 이 수식이 진짜 위험해. 이 수식이 위험하단 말이에요. 아, 야, 아쉽다. 고기 좀더 있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그쵸? 음. <웃음> 아쉬울 때가 제일 맛있을 때야. 응. <웃음> 박수 치실 때 떠나라고? <웃음> 막대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벌써? 야. 네. 그럼 먹어도 되겠다. <웃음> <웃음> 음. 뼈 주워주세요. 뼈 제가 먹을게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저희 촬영하면서 그 시니어 선배님 만났었는데 음. 그 선배님이 했던 말이 이 뭔가 음식을 먹으면서 아 이제 내가 좀 먹기 싫다 라고 하면은 음. 이제 그때부터 그 음식이 나한테 필요가 없고 안만든 때래요. 음. 근데 선배님께서 하신 말 중에 아나 저거 너무 먹고 싶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이 땡길때래요 근데 그게 딱 돌아보면은 선배님 연세가 이른이 넘으셨거든요. 근데 그 선배님이 이제 드시는 음식들이 이제 내가 저거 먹고 싶다 하는 건 전부 다 초록색 음식들, 아 야채, 채소 이런 것들. 아그 멀리하겠다는 게뭐곱창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 어. 그런 거딱 이제 예전에 좋아했는데 지금은 먹으면서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 이니까 아그 몸이 이렇게 바뀐다고 하더라고. 자기도. 난 뭐지? 그니 어? 형도 약간 그 과정인 거야 우리가 이제 이뼈 같은 거 이런 거 먹는 걸 이가 약해지고. 몸이 아는 거야, 이제. 음. 피하는 거지. 음. 그렇게 볼수 음. 있죠. 고기를 초록색으로 물을 들이면 어떨까? 또 쫓았냐, 내가? 와, 와, 와, 음. 와, 와. <웃음> 내가 천덕구력이야? <웃음> <웃음> <웃음> 아유. 에휴. 오늘은 초반부터 얘네들날 짜증나게 했어. 술도 올라오고. 음, 너무 맛있다, 형님. 그렇 음.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맛있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술 먹으면서 술보는게 오랜만이라서 나는 그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간딱 좋은데? 음. 딱좋로만한잔 <웃음> 하고, 끄고, 자, 그래. 본격적으로 달리시죠. 그래.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위해서 전배사 뭐 할까요? 우리가... 남이가... <웃음> 돈도 없고 가오도 없다. <웃음> 구독과 좋아요라고 좀안 돼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알람 설정. 아, 아 음, 좋다. 말 하나 드 하세요. 안 먹을래? 네? 안 먹을래. 아 진짜요? 응. 음. 조은이, 조이안 응. 먹죠? 나 먹어. 아. <웃음> <웃음>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하세요. 뿅. <웃음>